사준택 부평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사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가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임시공영주차장을 개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더불어 사는 안전한 부평, 안전하고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4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19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평아트센터 등두 곳의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부평구는 현업근로자 및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점검했는데요. 우선 부평 일동 환경지킴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작업 전후 스트레칭,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17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구의 대표 문화공간인 부평아트센터 공연장을 대상으로는 재해발생 시 관람자 대피를 위한 비상벨 및 안내방송 작동 여부, 대피로 부착 여부 및 시설물 손상, 균열 여부 등 49개 항목을 살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근로자는 사업장별 매뉴얼에 따라 작업하고 사업주는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8일 부계동 군부대부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부평구는 군용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군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군과 군용지 무상개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부계동 동원아파트 주변 군용지 3,994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고 최근 차량 101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개장하게 됐습니다. 사준택 구청장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동원아파트와 동수로 인근의 주택과 주차난을 크게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6일 별자리 캠프, 별같은 아이들의 별난 여행, 줄여서 별별 여행 목성편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30명의 청소년들은 우주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태양계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부평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이웃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찬나눔, 정나눔, 밑반찬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웃을 위하는 선한 마음에 훈훈해지는 소식이네요. 부평구 청천 이동주민자치회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배움과 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장학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은 청천 이동 거주학생 1명과 청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조꿈나무 3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전했습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일부를 재개합니다. 4월 21일부터는 청천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 사업, 진료 및 처방, 물리치료, 예방접종, 임산부 등록, 영유아 검진 등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부평구 청천보건지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 접수가 시작됩니다. 부평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부평구민 누구나 제안할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올한 해가 나노사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나노,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킬 정도로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극단적인 개인화, 즉 조각조각 조각 각자로 쪼개질 거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정과 직장, 지역과 같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더불어 따뜻하고 잘 살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 부평구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